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스타렉스 두대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 중고차 기반으로 어 새로 구조 변경, 2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신차고요. 두개다 키로스도 좋고, 어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일단 요거 한 대는 어 요거는 키로스가 5만 8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5 8 0 0 0거고 12년식이에요 전부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고 구조가 두 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판 저희는 여기는 합판 사용하지 않아요 다 이제 고무나무로 이렇게 위에 천장 엠보싱과 원목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 후면은 이렇게 서비스 트렁크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낚싯대 넣으실 수 있는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벽걸이형 TV 그다음에 수납장도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이두 대가 조금씩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전이 되어 있고 기업자 형태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무시동히터와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어, 이거는 태양광 충전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 300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240그 다음에 인버터는 2kg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밑에 매트리스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차량 가액이 다 포함, 이게 구조 변경 세금 다 납부가 된 차량이고요. 요건 2600, 2600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냥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58,000 중고차 기반으로 해서 어, 새로 제작을 완료한 차량이고, 그리고 요거는 차량이 정말 신차급이에요 얘는 12,000km 밖에 안뛰었어요 12,000km 밖에 뛰질않은 완전 그냥 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12,000km 키로수를 뛴거고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고 얘는 좀 감각적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위에도 보시면 어 고급 멀바우 사이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양 사이드도 전부 다 멀바우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린 차량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냥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같습니다 여기 저기 수납장이 있고 후면부에 이렇게 도어랑 테이블, 테이블도 이용하실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간략하게 제작을 했어요. 전자레인지도 뭐 넣으시면 넣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수전청소호수 20리터랑 요거 LG. 이동식 냉장고로 해서 뭐 사용 안하실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외부로 꺼내신 다음에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매트리스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전자식 자동 맥스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옆에 모델이랑은 다르게 태양열이 없는 대신 60A 주행 충전기랑 한전 충전기가 되어 있고 거는 200A 짜리랑 2kg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좌측 처음에 소개해드린 거랑은 약간 스펙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벽걸이 TV와 컨트롤 패널로 이렇게 어, 등을 켜실 수 있어요. 양쪽 사이드에 이제 무드등 켜시고, 천정 등에 LED등 두개 켜실 수 있고, 요거 무시동 히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시가 잭이랑 USB 충전 하실 수 있게 또 이렇게 잭이 되어 있고, 220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색깔 톤을 맞춰서 환하게 엠보싱이랑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상태는 최상급 이라고 보시면 돼요요 차량 가액은 요것도 세금 납부까지 전부 마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12,000km에 2700만원 이에요 2700 이고 이쪽 거는 2600만원 이렇게 두 가지 2천만원 중후 중반대 12,000km 58,000짜리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두개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노색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요새 스타렉스도 많이 중고차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12,000km 같은 경우에는 뭐, 1 0 0 0만원 초중반때 구입이 가능하시니까 그거 감안하셔도 저렴하게 바로 이용이 가능하신 캠핑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